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창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성격 유형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무료로 성격 유형 검사를 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 가끔 멍을 때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항상 시스을 어, 삭제하고 지웁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도 에 쉽게 침착하지 못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어좀 즐기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보통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고요. 어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 때문에 행동 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뛰어나다 고생각 하진 않아요. 어 적응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것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요. 어 그건 아니 상대방을 고려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당하지 않기 그건 아닙니다. 어, 저는 잘 정리 정돈을 리정 하는 편입니다. 어, 그렇지 않아요. 뭔가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주목받는 거에 대한 조금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창기적인 창의, 어, 것보다 현실적인 사람 같고요. 화나는 길은 거의 화를 잘안 내는 것 같아요. 여행계획은 아니 그냥 감니다죠 자유여행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 감정을 공감하, 공감, 공감해야죠. 감정 기부 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 다른 사람의 반응을 좀더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하죠. 체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어, 현실을 그때 때 몰아서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어, 부러워하죠 당연히. 그리고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사교 모임 보다 낫다. 아니요. 그렇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흥분한, 어, 흥분할 때가 있어요. 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신 있나?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어, 그렇죠. 자연 속. 걱정하지 않아요. 착하고 성장하길 바하죠 아니요. 허용하지 저는 수용하려고 합니다. 꿈이 현실에서 사건 중점적인 경향이 어, 이거 약간 중립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어, 이건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흥적으로 할 때도 있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교 모임은 아니고요. 어, 흥미로운 생각도 많이 하죠. 다소치 큰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아니야 사후하다 보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해고하기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는 약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논리가 당연히 중요하죠. 해야 할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선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일정표 잘 지키고요. 아이요둘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 사실이 뒷받게 되는 게 중요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 넘치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고 넘쳐나죠 항상. 그,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 경험 되게 중요시합니다, 저는. 어, 생각은 지나치게 신경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 가까이를 자리하고 자기소개는 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무척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네, 권력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네, 관심있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나왔습니다. ENFG가 나왔고요. 어, 내향형보다는외향형에좀더 가깝고요. 에너지는 직관형. 그리고 원칙주의형, 계획형, 자기주장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저는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나오네요. 사회운동가형 사람은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입니다. 아.. 인구의 대략 2%가 이유형에 속한다고 하네요. 지도자. 사회정의 구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네요. 가는 사람. 아 오바마 대통령님도 계시고. 진행해본 결과 어, 저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형이 나왔고 ENFG가 나왔습니다. 어, 아까 결과에 보니까 어, 전체 2%의 사람들이 어, 이 형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창업을 하고 있고 어, 어떤 기업에 어,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제 현재와 성격 유형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 무료로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